일단 저는 양재동이 제일 괜찮은 것같아요 양재동이 지금 왜 좋냐면 은 나도 양재동을 선택해서 지금 한 군데를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를왜 좋냐면 일단 아 지금 경기 자체로는 먹자 골목들이 주춤할 수 밖에 없어요 경기를 탈수 밖에 없고 음. 근데 양재 상권은 오피스 상권, 주거 상권 네. 다 몰려있는 거에요 네. 그 또 뭔가, 또뭐 응. 별거 아닌 동네같이 보기는 응. 하는데 다른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특히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응. 작은 목자거리긴 한데 응. 그 이제 수원이나 분당 쪽에서 있는 회사들이 응. 퇴근 버스를 태워서 전부 양재역 3 4구 쪽에 다다 응.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응. 집에 양재역에서 이제 간 응. 지하철 타기 전에 응. 그냥 근처에서 고인집에서 그냥 뭐 소수 한잔 놓고 가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제집으로다 음.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이거는 솔직히 살지 않는 이상 음. 그게 부동산 음. 정보에 나오진 않잖아요 <웃음>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따, 따져보고 생각하니까 아, 이 동네가 제일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음. 들었어요 음. 양재혁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네. 네. 네. 내가 그양재역을 선택한 이유가 내가 지금 얻은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은 먹자 골목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할 음. 수 있는 자리기도 해요 네. 어때? 아, 근데 해랑이 들어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됐습니다. 내가 그 양재동에 가서 부동산에 뿌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할수 권리 있는 권리금 없는 자리가 나오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아니면 적당한 자리인데 권리금 줘도 되겠다 싶은 자리 있으면은 전화를 해라. 음, 음. 그럼 진짜 전화가온 거? 면 음. 전화가 와서 어. 가져.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원래 늘보리가 있던 자리였다고 하시던. 그분은 좀 장사 가안 돼서 가게를 내는 건가요? 아, 그분은 사정도 있고, 아예 뭐 장사에 장짜도 모르시는 분이 음. 프랜차이즈 받아서 하시니까 어떻게 장사 했는지 빤히 보이죠. 모르게 <목소리가> 프랜차이즈. 예요 네, 프랜차이즈. 가끔 아, 음. 뭐, 이제 그런 점포들이 음. 나와도 음. 제가 진짜 뭐 바로 집 앞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동네가 아닌 이상 조금만 벗어나서 잘 모르는 동네에 그런 점포가 나오면 아, 저분들도 살을 걸고 진짜 인생 걸고 다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데또 창사가 안 되는 내아들가는또다를까 약간 이런 음, 생각도 솔직히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음. 자리가 안 좋다는 뜻인가? 약간 그러니까 음, 이런 음, 생각도 음, 들고 음, 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자신이 없다라고 그래요. 저분들도 나름 몇 년씩 하셨을 음. 거고 아무리 망했어도 음. 지금 나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 음, 뭐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셨던 음. 분인데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음. 그 자서 엄청 틀리나? 라고 생각하게 니까 <웃음> 그런 생각까지 또 들어보니까 더못점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일단 <웃음> 혹시 가게, 처음인 음, 사람이 음, 점포를 음. 얻을 때는 좀 싸고 좀 변두리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좀 갖춰주는 싸고, 받쳐주는... 음, 싸고 변두리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처음 장사할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되게 안 좋은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제일 싼데로 말하는. 안 좋은 자리는 싸지만, 네. 싸지만 네. 손님이 빨리 찾진 네. 않는 거고. 그렇죠. 그쵸. 좋은 자리로 가면은 손님은 빨리 찾을 수 있지만 네.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반대로 손님이 빨리 찾는데 리스크는 어떤 건일까요? 본인은 자신해서 고기 맛있게 하고 야끼노코 자신 자신 있게 하지만 네. 한 가지는 자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그걸 못 채워주면 결국은 안 돼. 음. 물론 요즘에는 좀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SNS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나쁜 자리가 시각 뭐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의 홍보 네. 자체가 좀 덜했지만 네. 요즘에는 다 찾아다니니까. 네 그렇긴 하죠. 다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장사가 진짜 내가 이걸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 이 컨셉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싼데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긴데 누구나가 <웃음> 자기가 하면 다 성공할 네, 거라고 는 거예요 된다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내가 하면 무조건 성공해 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웃음> 권리금 물론 권리금 막 매덕씩 주고 들어가는 자리가 좋긴 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좋긴 하지만 그노련동만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권리금 매덕씩 주고 들어갔는데 왜 자꾸 막힐까 논현동이 가게가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왜 자꾸 바뀔까요? 나, 내 옆에 가게는 내가 6, 7년 가게 하는데 벌써 네. 7, 8번이 바뀌어버든네 1년에 한 번씩 바뀐 다아닙니좀 시뮬레이션 잘못 돌리더라고요 <웃음> 일단 자리된 좋은 건 맞는데 음. 그거에 비해서 월세비 중이나 그 평수 대비 인력을 넣어야 되고 그래 음. 남는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음. 차보다 뭐 남는 거 없게 하더라도 박리담에로 손님 막 끌어버릴 컨셉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음. 근데 남는 것도 없는데 손님도 없어지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럼 이제 네. 하락세가 그 <웃음> 그다음부터는 아 어, 내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가게는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한테 알려지는 것도 그 손님들이 와서. 또 입소문도 내고 SNS나 인스타나 이런거 홍보하는거는 그때 뿐이에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맛있다 네. 그 입소문이 진짜 진정한 소문이거든 그쵸 왜냐 믿고 오기 때문에 네, 지인이 추천을 해줘요 아 믿고 오기 건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시간이 필요하시 시간이 필요하시죠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권리가 많이 주는데 들어가면 은 네. 어느정도는 그래도 살아남기는 하겠지 예. 유지는 될수 있겠지 근데 그 유지는 유지되다가 한번이 꺾여버린다 꺾 어, 왜냐? 결국엔 장사가 안돼버리면그 권리금 센데는 월세도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일반적으로는 아, 아, 네. 그럼 장사 안되면 그월세부담감 커지는거야 결국엔 나는 자리는 음. 좋은데 월세가 좀싼 데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아, 있기는 있죠 네. 근데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되고 네. 운이 따라야 되고 진짜 음. 이거전복기가 제일 힘든 <웃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어떻게든 좀... 나는 점포 얻기가 제일 쉬워요 이게 한번으로좀 아. 올려면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점포 없는 거는 내가 이제 판단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같 응, 운영 할수 있는 능력, 네. 그리고 컨셉, 직원 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저는 일단 음, 약간 음. 보면서 약간 생각을 기울었던 게 음. 저는 원래 막좀 뭐 싼 자리로 좀 가서 음.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이 외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진짜 음. 보여주는 것도 플러스였어요. 음. 근데 아 그건 완전 보였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집 앞을 생각했던 음. 거고요. 음. 남들이 뭐라 해도 좋으니까 음.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벌수 음. 있는 컨셉과 음. 그런 가격대랑 그런 자리에서 하는 게 제일 음. 좋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게 약간 오피스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음. 가격이 너무 부담이 없지 네. 않는 이상 자리가 너무 이상한데 있지 않는 이상 회사원들이 꾸준히 한 번씩은 먹고 가는 음. 정도의 가격대라면 어느 정도는 되는구나라는 거 어쨌든 제집 앞에 있는 게 증거로 남아있으니까 음. 여기서 1등은 못해도 여기 음. 있는 사람들의 평균 정도는 할자신감 있으면 여기 비지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고요 거의 타겟은는자고요 음. 자리도 네. 자리가 없네, 없을 <웃음> 원하는 자리는 진짜 전폭 항상 없더는고 음. 원하는 자리. 어, 뭐그 골목에서 낯따라 가면 제일 구석탱이에 막 진짜 안 보이는 음. 가, 이 길이긴 한데 음. 얘만 혼자 기억 잘 꺾어 들어가서 안쪽 비추고 음. 들어가야 되는아 음. 이래서 나왔나, 약간 이런 음. 생각 들고 아무래도 초보 창업자니까 음. 좀 자리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기술이 제일 월등한 것도 아니고 음. 자리조차도. 어, 뭐이 삼박자 중에 하나는 음.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되겠더라고. 음. 아니면 제가 뭐 대가족이어서 뭐 음. 형제들이랑 음. 다 같이 들어와서 뭐 인력 걱정 없이 음. 다 같이 하시, 이것도 아니고 뭐 음. 하나 정도는 조금 어드밴티지를 받고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음. 부동산 자리밖에 없더라고. 요 만약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 음. 자금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자리는 그만큼 가치를 해요. 근데 한국사람들은 권리금 주면 아까워 하거든, 일단. 그래서 아까워 심리적으로. <웃음> 네, 심리적으로. 어, 심리적으로 아, 저거 내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음. 근데 그 생각은 같대. 권리금 주는 자리는 그래도 낫다고 판단을 해야 돼요. 보니까 아무래도 권리금은 확실히 기긴 해요. 나은데 그것도 봐야 돼요. 부동산 가게 자리를 보는 가게가 벌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려놨을 때 권리금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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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가 왜, 내가 왜 이걸 주고 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돈을 썼으니까 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정은 하지만 거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장사 안 됐으면 은 깎일 것도 깎이고 감가상각이라는 음. 것도 있는 거고 이제 경제가 옛날만큼 돌아가지도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감가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냥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큼 딱딱 불러나서다 올려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협상을 쳐본 적은 없어요. 누구는 1억을 불렀는데 뭐한 2천만까지 원 깎아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만큼 애차이가는 정보는 없어가지고 협상을 음. 안 진행했었는데 권리 본인이 네. 저기 들어가겠다 애차을 가져버리면 벌써 진 거예요. 네 저, 저쪽에서 불러오면 <웃음> 아, 네 벌써 진 거예요. 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아, 권리금도 아, 잘 깎을 어,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창업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고 해두고 싶어요. 충분히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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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그 점퍼를 얻는다라고 하면 은 좋은데 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나요? 결국은요. <웃음> 점퍼가 <그냥 웃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본인한테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걸로 승부가 가능한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그럼 승부가 가능한 컨셉이 있어야지 일단. <웃음> 좀 이렇게 가성비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긴 할 건데 좀 어느 정도 머리 아니 조금밖에 하는데 가성비만 어. 좋아 버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자리는 테이블 차지하는 걸몇개안 되겠는데 감아야 돼. 네. 아야죠 <웃음>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죠, 네. 지금. 맞아요. 남아야죠, 어? 남아야죠.